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이제 벚꽃 구경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자 인사하시고 음, 문제는 3시에 밴드에 올려져 있는데 밴드 글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를 보실 때는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글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마태오님 흥분하지 마시고 네,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3시에 문제가 딱 올려지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심기일전은 3시에 딱 문제가 올려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은 심기일전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어, 다 어, 계산문제만 열문제를 냈는데 그래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시간까지 어, 공부한다는 라건 분명히 잘 하시는 분일 거고 어, 학교론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목표는 이제 매년 최근 10년 동안 매년 나왔던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감정 평가 비교 방식에서 매년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 거의 뭐 모의고사 때마다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자신 있게 풀어서 한 문제 난이도가 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잘 설명 듣고 이해하고 문제를 두 번씩 풀어 드릴 거니까 잘 설명 듣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자신 있게 풀어내는 연습 오늘 하, 하도록 해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심기일전 7회차 벌써 7회차네요. 시간은 빨리 가죠. 자,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 보죠. 어, 일단은 자, 이 거래사례 비교법 보기 전에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 있죠.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에 가격에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 3 방식이 만들어지고, 3개의 방식에서 각각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7가지 방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얻어진 이 가격이나 임료는 시산가액이다. 시산가액, 시산임료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자, 가격의 삼면성으로부터 기초하여, 세 가지 방식이 만들어졌고 이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과 임료를 바탕으로 한 일곱 가지 방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얻어진 첫 번째 시작하여 계산한 계산을 시작하여 얻어진 가액 또는 시산임료라고 하죠 이렇게 얻어진다 자이걸이 시산임료를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매년 보너스로 한 문제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석해 보면 자 가격을 우리가 부동산에 감정평가할 때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 라고 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성이라는 걸들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야이 부동산과 비슷한 녀석이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 자 시장에서 비슷한 녀석이 5억에 거래되니까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정할 수도 있어요. 가격을 정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시장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 감정평가 방식도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은 1년에 수익이 5천만 원씩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요구 수익률 적용해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으면 얼마 정도 할수 있겠네라고 해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 방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이제 비용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비용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만들 때 들어가는 총공사비. 공사비가 비용이죠. 이 총공사비를 비용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용의 합이 이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이 방식은 원가 방식이라고 하고 자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이 수요 공급 거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사례 이 사례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야 비슷한 게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너 얼마 정도 하겠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얻어진 사례를 비교해서 감정 평가하는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수익 방식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각각 삼면성과 삼 방식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죠 이때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개념의 용어 단어의 뜻을 한번 해석해 본다라면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비용성 나오면 원가 방식 이렇게 나와야 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사례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례를 비교하는 거,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 방식,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이세 가지 방식에서 이제 가격과 임료를 각각 정할 건데, 자,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일단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 먼저 해석해 보면, 자, 가격을 정하고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고 임대료를 임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격과 임료를 각각 정해보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제 암기했었죠 원적 환 분이라고 중요한 암기 코드죠. 원적 환 분. 여기에 원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적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환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웠죠 무조건 외워놔야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원가법 이렇게 될 거고 자 임료를 정하는 건 적산법 이렇게 얘기하고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수익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을 붙여서 수익 환원법 이라고 하고 임료를 정하는 건 수익 분석법 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적 환분 이렇게 기억해 놔야죠 간격이 고르게 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임료를 정할 때는 임료는 적산법이죠. 적산법, 원적, 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자, 가격과 임료를 정할 때 가격, 임료 이렇게 정하는데 자, 가격은 우리가 가격을 정하려면 거래 사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쓸 거고 임료를 정할 때는 임대사례, 임대사례를 비교해야 되니까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쓸 건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7가지 방법이니까 지금 현재 6가지 방법이 나왔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비교 방식에 속할 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이 비교 방식에 속하는데 원칙으로 하나의 방법을 더 정해놨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공시지가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중에 이제 심기일전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얻어진 것들은 시산가액과 시산임료라고 얘기해요. 아직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고 이 시산가액을 이 시산가액을 뭘 거쳐야 되냐면 조정을 거쳐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하는 방법은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감정평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자 확률이 나오거나 비중이 나오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가중평균에서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가중평균에서 얻어진 가격을 이걸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죠. 자,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이때 가격 3면성을 바탕으로 해서 3방식이 만들어졌고 자, 비용의 합은 원가니까 원가 방식 시장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 방식 자, 그 다음에 7가지 방법이 가격과 임료를 정할 때 원적, 환분,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이렇게 정하고 자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얘는 좀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토지 가격을 정할 때자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공, 토지 가격을 정하는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인 거예요 자 이때 얻어진 것이 시산가액이고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감정평가액이 얻어진다 자, 작년부터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죠 이제 문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은 무슨 방식에 속한다? 둘다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정하는 건데 자, 얘도 가격, 얘도 가격을 정하는 건데 둘다 비교 방식에 속한 거죠 자, 둘다 비교 방식에 속하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과 나머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얘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다른 방식으로 간주하겠다 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최근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원래 둘 다는 감정평가 규칙의 비교 방식에 속했는데 뭐할 때만 조건이죠.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둘다 비교 방식인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놔야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보죠 자 어, 문제는 올라져 있고 다들 반가워요 이 좋은 날에 꼭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심기일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좀잘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계산 문제 무조건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아이린님 반가워요. 자 그러게요. 저도 이제 꽃구경을 좀 가긴 해야 되는데. 자 거래사례비교법 보죠.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죠. 이걸 이제 시상가액을 비준가액이라는 말을 쓰지만 자, 대상부동산.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데, 사례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정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얘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니까, 자, 비교해서 얘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례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문제가 있다면 라 문제가 없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정상화 작업이라 그래요 자, 정상화 작업에 어떤 게 있는지 봤더니 사시지게면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사시지게면 자, 이렇게 외웠긴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보죠 자 사정보정이란 건이 사정은 개인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이 사례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라이 문제가 있는 걸 없애주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사례가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은 10억짜리인데 친인척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7억에 싸게 거래된 사례가격이라면 정상가격이 10억이니까 사정이 개입돼서 7억짜리의 사례가 온 거죠. 이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은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정상가격으로 바꿔주는 거 정상으로 정상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걸 사정보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해석할 건 뭐냐면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얼마든지 사례로 쓸수 있다죠 그렇죠? 단 뭐가 가능해야 돼요? 사정보정을 가능하다면, 사정보정만 가능하다면 사정 개입된 사례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 그러면 사정보정하려면 사정이 얼만큼 개입됐는지에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근거만 제시되면 사정 개입된 사례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 왜냐하면 사정보정하면 되니까. 자, 시점 수정은 이 거래가 일어났던 사례와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기준되는 날짜는 언제나 기준시점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시점이죠.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기준시점이에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되는 날짜인데 이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하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 이렇게 외웠죠. 자 기준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인데 가격, 조완 날로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자,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시점을 바꿔줘야죠 이 거래 시점과 거래가 일어난 사례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점이 시점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물가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시점 수정은 중요한 건 어떤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바꿔주냐면 사례가 일어난 거래 시점을 우리가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 뭐냐면 기준 날짜가 기준시점이죠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거 물가변동률을 반영시켜주는 걸 시점수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이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을 비교한다 우리가 이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같이 형성요인이라고랬어요 같이 형성요인 우리가 형일지계라고 했죠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만드는 건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건 개별 요인이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자, 일반 요인은 이건 생략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 줘야 되고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은 무조건 다르죠 개별 요인 비교해 주고 면적이 다르다면 라 면적 요인도 비교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사례가,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다라면, 유사 지역에 있고, 대상부동산은 언제나 인근 지역에 있죠.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 중요하죠. 인근 지역의 정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떤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일반 요인은 빼고 얘기할 거니까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 중요했던 거죠. 규칙상 용어 정리해서 자 대상은 언제나 인근 지역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다면 라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적 요인이 다르겠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모두 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생략할 수도 있겠네요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 자,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 없는 경우는 이 사례를 어디에 있는 사례를 갔다 왔을 때 인근 지역에 는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한다면 라 같은 지역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이 똑같을 거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건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하는 거지 지역 분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고 감정평가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요인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언제?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데려왔을 때 이때는 여기가 지역 요인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개별 요인 비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걸자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자감정평가 규칙상 거래사례 비교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 대상 물건과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이죠 얘와 비슷한 걸 비교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슷한 걸 비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이건 당연히 당연히 유사한 부동산을 사례로 갖다 써야 되겠죠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에 주거용 토지라면 사례도 당연히 주거용을 갖다 와야지 가져다 비교해야지 공업용을 가져다 비교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리사례 비교법이니까 자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자 사례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라 대상에 맞춰서 정상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때 사시지계면 등은 면적이 다르면 면적요인 비교를 거쳐서 자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정보정은 이 사례에 사정이 개입됐다면 라 사정개입되지 않는 걸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이고 시점수정은 사례가 발생한 거래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시켜주는 거고 지역이 다르면 지역요인 비교해주고 근데 만약에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는 걸 가져왔다면 라 같은 인근지역 내 지역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도 있다 개별류인 비교는 무조건 해야죠. 생략할 수가 없다, 절대로. 면적이 다르면 면적류인 비교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면, 음, 그렇게 되겠군,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듣고 있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 보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상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죠. 자,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당연히 이 토지는 대상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평가하려고 하는 물건이니까. 자, 대상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이때 이제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자, 중요한 건 얘가 시지의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밖의 요인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 보정이 없다 사정 보정 작업이 없고 여기에 면적 요인 비교가 없어요 면적 요인 비교가 없다 이두개 특히 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썼을 때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내용의 심기일전에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그때 자세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정보정은 내가 기준 잡는 얘가 만약에 사정이 개입됐다라면 사정개입되지 않은 걸로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이 국장이 토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에요. 얘가 기분 좋아서 높게 하고 기분 나빠서 낮게 하고 뭐 친인척이니까 이 토지가 표준지가 친인척 거라고 해서 높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국장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객관적인 이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표준지 공식가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사정 개입이 있다 없다 개입이 없다 해요 그래서 표준지에는 사정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사정 보정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시점 수정은 표준지의 시점을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으로 바꿔 주는 거죠. 이 시점 수정은 언제나 기준 시점으로 바꿔 주는 거다. 표준지의 시점을 예,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으로 바꿔 준다. 근데 표준지는 기준되는 날짜는 나라에서 정하는 표준지 공시일까, 개별 공시일까? 이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의 기준 날짜는 무조건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걸 시점수정이라고 하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주는 거죠. 토지니까 지가변동률이라고 하겠네요. 자, 지역이 다르면 지역요인 비교해줘야겠죠. 이 표준지가 만약에 유사지역에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역이, 얘는 당연히 인근지역에 있을 거니까 지역이 다르면 지역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을 잡는다라면 역시 지역 요인은 생략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언제 지역 요인 생략한다? 이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있는 걸 데려왔을 때 이럴 때는 지역이 같을 거니까 지역 요인 생략할 수 있고 개별 요인은 무조건 해줘야죠 자 기타하고 면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토지가 100제곱미터든 1000제곱미터든 1 만제곱미터든 이 토지의 가격을 전체 넓이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는 얘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1제곱미터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얘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도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는 게공시지가 기준법이지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다니까 전체 가격이 얼마다? 전체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1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얘는 면적이 100이든 1000이든 많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한다 보니까 면적 요인 비교 작업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원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사시지계가 아니라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한다는 라거꼭 외워놔야죠 절대로 사정보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 공시지가 기준법을 정해 놓은 거 봤더니 자 대상이 된 토지와 당연히 표준지도 비슷한 걸 갖다가 해야 되겠죠 이 토지가 주거용이면 당연히 주거용의 표준지를 갖다가 기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유사한 비슷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 대상 토지에 맞춰서 여기에 사정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 사정보정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정 보정이 없이 시지의 그밖에 기타의 보정을 거쳐서 토지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자 꼼꼼히 한번 설명해 줬으니까 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가 기준법은 그런 거군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정상화시켜서 대상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거고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알아듣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풀어낼 때자 오늘 목표는 계산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의 기출문제를 열 문제를 제가 모아놨어요 이 문제만 다 풀어낼 수 있다면 라 앞으로 이제 거의 뭐 모의고사 때마다 거의 100%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설, 설명 잘 듣고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셔서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거래 사례비교법은 자 예를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고 감정평가 관련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죠 자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대상으로 대상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비율을 곱해줄 때 뭐 분의 뭐 이렇게 곱해줄 건데 이때 비율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원인이 있고 여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항상 원인을 결과로 바꿔줄 때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 얘를 얘로 바꿔주려고 할때 원인분의 결과의 비율값을 곱해준다 라는 거예요 분모를 분자로 바꿔줄 때 분모 분의 분자의 값을 곱해준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 자 그러면 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주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표준지 공시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표준지 거를 대상 부동산으로 바꿔준다. 표준지 거분의 대상 값을 곱해준다. 이건 당연히 암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해서 어,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니까 사례분의 대상 값을 곱해주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대상으로 바꿔주니까 표준지 거를 대상으로 바꿔준다. 사례 것분의 대상. 표준지값 분의 대상 이렇게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사정보정이라는 건 자, 사정이 개입된 사례 사정이 개입된 건 사례죠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상 걸로 바꿔주는 건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꿔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해서가면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니까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준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준다 자 시점 수정은 중요하죠 무조건 어떤 시점으로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어떤 거래시점을 이게 만약에 표준지라면 표준지의 시점의 가격을 얘를 뭘로? 목표는 얘로 얘로 바꿔줘야 돼요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걸 시점수정이라 한다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는 언제나 기준시점이니까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거다 자 그러면 뭐를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사례는 거래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언제나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기준 날짜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으로 아 이게 어 큰일 날 뻔했네. 자, 기준 시점이 나와야죠. 기준 시점.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니까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화폐 의 시장 가치에서 투자론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매년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률이 나왔을 때이 물가 상승률을 R로 보는 거예요 R%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만약에 이자가 10%씩 붙었다면 라 복리로 계산해서 3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10%면 0.1이니까 1 플러스 R에 3승을 곱해줬죠. 그럼 1.1에 3승을 곱해주듯이 만약에 1년에 물가상승률이 이만큼 일어났을 때몇년 뒤에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웃음> 자 이때 R은 매년 물가상승률이고, 이 n은 몇 년이냐, 몇년 뒤로 갔냐,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1 플러스 r의 n승을 이용해서 기준 시점까지 몇년 지났는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물가 지수, 물가 지수가 나오면 사례분의 대상값을 써주면 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나올 때 연간 또는 매년 물가 상승률 나오면 1 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해주면 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 투자론에서 할증할 때1 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해줬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보면 자, 퍼센트로 제시가 될 건데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이 기준인 거예요 퍼센트는 100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자 비교치를 사례분의 대상값으로 이렇게 곱해줄 건데 자 곱해줄 때 뭔가 우세하다 그러면 우세값을 10% 우세하다 그러면 100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10% 열세하다 그러면 100에서 10을 빼주면 되는 걸 거예요 우세 열세는 알고 있을 거니까 100을 기준 잡아서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10% 우세하다 라고 나왔어요 우세하다 그러면 110을 쓴다는 얘기죠 우세하니까 퍼센트가 백분율이니까 100에다가 10이 우세하니까 110을 쓴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우세하냐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은느니가 붙은 게 주어죠 대상이 10%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세하다는 건 110을 쓰는데 대상이 우세하니까 대상 거를 110으로 써줘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쓰니까 자 여기서 대상이 우세하니까 대상 걸 110으로 써주고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10으로 써준다 그래서 바꿔주는 건 대상을 우세하게 바꿔주고 나머지 거 다른 것은 100을 기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10, 100분의 110을 이걸 암산하면 100을 나눠줘야 되니까 소수점 2개 들어가면 얘가 1.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니까 20% 열세하다라고 나왔어요. 퍼센트 %니까 100을 기준 잡았을 때열세하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80을 쓸 건데 이 80은 누구 거냐? 주어를 봐야 돼요. 보니까 여기가 사례는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례거가 80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80.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을 쓸 건데 사례가 80을 써줘야 되니까 100, 120을 사례거를 바꿔주고 나머지는 100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80분의 100, 80분의 100 이걸 계산기에 계산하면 1.25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누가 우세하다 열세하다 나오면 이걸 우세하면 플러스 값으로 해서 100 플러스 우세값 열세하면 100 마이너스 열세 값으로 쓰고 자, 얘가 연결되어 있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대상이 우세하니까 대상 거를 110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자 얘는 사례가 열쇠하니까 사례 거를 열쇠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건 100을 기준 잡으면 되고 그래서 100분의 110 쓰면 되고 얘는 80분의 100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주어를 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음, 알아들었으면 우리 댓글창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알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이 수업은 우리 그냥 어, 보충수업이니까 편하게 수업만 듣지 마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공부하다가 이건 모르겠다, 이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따로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해가 됐다 라면 이해가 됐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메가랜드에 수강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 제 뭐 이런 선생님이 계속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강후기가 제 것만 안 올라가서 좀 마음이 조금 조금 우울해요 다른 선생님들 막 수강후기가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메가랜드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제 영상에서 영상 들었을 때 수강후기도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월급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힘을 가장 많이 받고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수강후기에 나온다. 물론 월급 나오는 것도 기분 좋긴 한데 수강후기도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꼭 생각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있다라면 잠깐 틈내셔서수강후기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댓글창을 통해서 얘기 좀해 주시고 어또 그리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거의 뭐 100%가 100%가 될뻔 했어요. 응답 없음이 조금 있고. 자, 3번 잘못 답을 체크하신 분이 일부 있는데.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 23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100% 정답률이 좀 아깝긴 하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계산한다는 건 계속 곱하여 라는 말이죠 계속 곱해서 계산할 때 지역요인의 비교치는 총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격차내역은, 이 격차내역이죠 이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그러니까 사례 거를, 사례 거를 얼마로, 100으로 사정할 때, 정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100으로 정할 때의 격차 내용이다. 이게 핵심이죠. 사례를 100으로 정할 때의 격차 내용이다.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정했을 때이 격차는 다 대상 거의 격차인 거죠.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이 값을 얼마로 해줘야 되겠냐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주는 게 이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얘를 얘로 바꿔줄 거니까 사례를 100으로 했을 때 대상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격차는 사례를 100으로 이미 정해놨고 대상 거에, 대상 거에 격차를 얘기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대상은 얼마? 98 이렇게 되겠네요 98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두 번째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 3이니까 10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9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플러스 4니까10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뭐 산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쉽게 우리가 암산 같은 것도 할수 있어야죠 자, 100을 나눴다는 건 소수점 두개를 앞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0.98이고 얘는 1.03이고 얘는 0.99고 얘는 1.04다 그래서 이 4개를 곱하면 되겠네요 얘는 격차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걸고 그래서 4개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 근데 이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반올림 한대요 반올림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한 번도 반올림을 잘못해서 문제를 틀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이걸 쭉 곱해보니까 저도 한번 곱해볼게요 여러분도 계산기를 썼을 거고 자 0.98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99 곱하기 다시 손이 없어서 계산기를 누르기가 좀 힘드네요 자, 여기다 놓고 다 계산을 했을 거지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0.98 곱하기 1.03 이렇게 했더니 자, 계산했더니 1.0392 이렇게 나오네요. 1.0392. 1.1.0392 얼마, 얼마 나오는데. 자, 소수점 넷째 짜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여기에서 첫째 짜리, 둘째 짜리, 셋째 짜리, 넷째 짜리죠. 자, 5 이상 되면 없애주고 1을 올려주는 건데 5보다 작은 값이니까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답은 1.039 이렇게 되겠네요. 1.039 자, 답은 그래서 5번이고 아쉽게 일부 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격차 내용이 나왔는데 이 격차 내역은이 격차 내용은 사례부동산을 얼마로 정할 때 100으로 정할 경우에 비준치며라고 이 나왔으니까 자, 이 격차 내용은 얘는 무조건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값을 쓰는데 사례를 100으로 했을 때이 대상거의 격차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상거를 얘기한다. 이가 부족하니까 얘라 100을 기준 했을 때이가 빠졌다. 그래서 사례를 100으로 했을 때 사례보다 대상은 2가 부족하다 2만큼 부족하다 대상권 9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권은 사례 것보다 3이 크다 3이 대상 것이 크다 그럼 10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대상 1이 부족하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 100보다 1이 작으니까 99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4가 크니까 100분의 10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곱하면 이게 총 곱해줘야 될 지역류인 비교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요 채, 채움님 수강후기 쓸게요 감사해요 저의 가장 어, 네 가장 크게 도움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아주 큰 어, 보상이고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죠 네 수강 오기 기대할게요. 너무 또막 열심히 막, 뭐, 리포트 쓰듯이 쓸 필요는 없고, 느껴진 바대로 다음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 이 선생님의 특징은 이렇구나, 장점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 간단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두 번째도 뭐 거의 다 맞았어요. 아마 오늘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이 30명 안팎쯤 되는데, 어,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이 지금 62명인데 반절 정도 내셨는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응시해서 답안지 제출하시길 바래요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제가 어떤 걸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좀더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제가 또 수업 준비를 해올 테니까 자, 이건도 좀 아깝네요 일부 좀 틀렸고 많이 맞았는데 보죠 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 이거 보죠.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이라고 하죠. 자, 거래 사례 부동산 부동산에 개별 요인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 시 계속 곱했을 때총 개별 요인 비교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앞에 했던 문제와 똑같죠. 자, 봤을 때 5% 우세하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세한 게 누군지를 봐야 돼요. 주어를 잘 봐야죠. 보니까,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나왔네요.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곱해줘야 될건뭐 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자, 대상이 5% 우세하니까 105를 쓸 건데 누구 걸 바꿔줘야 돼요? 대상 걸 바꿔줘야 돼요. 대상 걸 105로 하고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은 5만큼 우세하다. 100을 기준 잡았을 때 5만큼 우세하니까 대상을 105로 바꾸는 거죠 자두 번째 3% 열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얼마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어가 대상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3% 열세하니까 97을 써줘야 되겠죠 3을 빼줘야 되니까 대상 거를 97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동일한 건할 필요가 없고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다 나왔어요 자 우세하니까 104가 돼야 되겠네요 누가? 대상이 자 그러면 사례 분의 대상이니까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대상 거를 104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례는 100일 때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4만큼 우세하다 100을 기준 잡았을 때 4가 우세하다가 4% 우세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줘야 될건이 3개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하면 1.05고 얘를 계산하면 0.97이고 얘는 1.04니까 자, 이걸 한번 또 곱해줘 보면 1.05924 나오네요 이 값들을 다 곱하면 1 0 5 9 2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짜리, 넷째 자리인데 5보다 크면 없애주고 1을 넘겨 줄 건데 5보다 작으니까 답은 1.059 이렇게 나오겠네요. 1.059.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 우세하다, 열세하다 나왔을 때 주어를 잘 연결해야 돼요. 누가 우세한지, 누가 열세한지 이 주어를 잘 따져서 보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우세하다 열세하다가 누가 그러냐 이건 뭐 출제자가 보너스로 주려고 했던 문제죠 다 대상권만 줬으니까 친절하게 이런 문제 내면 너무 좋죠 사실 자 3번 보죠 자 오답이 조금 나왔는데 자 그래도 정답이 좀 높네요 자 봤을 때 문제를 보니까 자 사례부동산에 사정보정치에 얼마냐? 사정보정할 때 얼마 값을 곱해줘야 되냐? 이 곱해주는 값을 사정보정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자 내용을 보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이렇게 자 얘가 공 6개를 빼고 우리가 봤을 때 100이니까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억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표준적인, 정상적인, 일반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막걸리를 먹고 잘못 거래했는지 정상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일반적인 토지의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했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이 개입되었다. 이 사례가 실제 구입한 사례가 사정이 개입됐어요. 뭔가를 잘못 알고 거래했는지 막걸리를 먹고 거래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가로 매입한 거야.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정상보다 비싸게 거래했다는 거죠. 자, 이때, 표준적인 획지에, 자, 일반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하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토지에, 정상적인 가격이 비슷한 일단 토지의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8만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근데 얘가 보니까 1제곱미터당 8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자, 얘가 1제곱미터당 8만원이 나왔다 자, 정상가격은 1제곱미터당 8만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할때 얘는 실제로 구입하였다라고 나왔으니까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어 사례가 고가로 매입했다 뭐 막걸리 먹고 거래했는지 사정이 개입돼서 비싸게 거래했다. 근데 정상적인 가격은 8만 원이다. 1제곱미터당 8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정보정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정보정은 사정이 개입된, 개입된 사례 거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대상 걸로 바꿔주려면 당연히 정상 가격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래 들어가야 되고 정상적인 대상 거가 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집어넣으면 돼요. 사례 꺼분에 정상적인 가격.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사례를 봤을 때, 근데 얘가 1제곱미터당이니까 얘도 1제곱미터당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1억이니까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이제 약분을 3개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 0 0 0 0 0 그다음에 여기에 1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1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해줄 필요 없고. 자, 얘도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왔으니까 얘도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자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얘도 1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줄 건 이거죠 사정이 개입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사정이 개입된 게 얘니까 1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고 정상적인 가격 정상적인 가격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0.8 이렇게 되겠네요 사정 부정치는 0.8이에요 자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얘가 1제곱미터당 가격 나왔으니까 얘도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꿔줘서 계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이거 자 사례를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정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사정보정이다 정상적인 가격은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분의 대상으로 바꿔준다 자 그럴 때이 지문이 사례가 이렇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자그 사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입했다 실제 구입했다는 거니까 사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고가로 매입했다. 정상보다 비싸게 거래했다. 어떤 이유가 사정이 개입되어서 비싸게 거래되었다 그래서 이게 사정이 개입된 사례 거고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사례가 개입된 사정이 개입된 사례분의 정상 가격 이렇게 쓰면 이건 사정 보전치가 되는 거죠. 그 답은 0.8. 근데 이건 뭐 사실 출제자가 역시 보너스로 준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얘가 1제곱미터당 10만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건 8분의 10 아니면 10분의 8이에요 이건 0.8이 나오고 얘 8분의 10 하면 10 나누기 8 하면 한번 해보죠 자10 나누기 8을 해보면 10 나누기 8 하면 1.25가 나오네요 1.25 그러니까 답은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없어 보기에 얘가 만약에 보기에 1.25가 있었으면 많이들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 당연히 0.8이겠네 찍어도 얘겠네 역시 친절한 문제였어요 출제자가 야 보너스 하나 줄게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공부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어 라고 했던 문제였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죠? 1.25를 안 줬다는 건, 이건 그냥 보너스로 맞을 수 있는 문제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뭐 문제인지 모르겠네, 모르겠네라고 해서 그냥 모르겠다 고 패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아깝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식과 기준법의 문제는,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버리지 말고, 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푸실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다는 라거자 답은 4번이었고 자네 번째 한번 보죠 하나만 더 풀고 오시죠 자 그리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설명 진행이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정확히 알아서 시험 문제에서 맞춰내는 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 충분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답이 조금 맞네요 이건 자, 어떤 문제인지 보죠. 자 비준 가격을 구해라, 가격을 구해라라고 나왔어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대상의 대상의 가격을 정할 때 사례의 가격을 얘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건데. 여기에 사시지계면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다 계산할 때는 뭐분의 뭐를 곱한다? 사례분의 대상을 곱한다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한다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를 곱해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보죠 이제 자 1번 문제 보니까 사시지계면 할 건데 자 대상의 대상의 면적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대상면적, 면적요인 비교도 해줘야 되는데 대상면적 나왔으니까 사례면적도 따져봐야 되겠죠. 사례면적은 1000이라고 나왔네요. 음, 그러면 면적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을 비교해줄 때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줘야 되니까 자사례건 얼마? 1000대상건900 이거죠. 사례권 대상권을 잘 봐야죠. 사례분의 대상 얘가 면적요인 비교하는 요인이고 자, 보니까 자, 개별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 우세하다라고 나왔죠. 그럼 얘가 110을 얘기하는 거죠. 110 값을 사례과에 써야 될 거냐, 대상과에 써야 될 거냐, 주어를 잘 찾아야죠. 근데 보니까 앞에 사례가 있어서 많이들 헷갈렸어요. 근데 사례가 주어가 아니라 사례보다라고 나왔고, 주어는 앞에 있었어요. 대상은 이렇게 면적이 900이고 10% 우세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11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비교치를 해주려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대상 거를 얼마로? 110으로 써줘야 되고 사례는 100이다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고 자 기준 시점은 1년 전에 자, 200원으로 거래되었다 공 6개 떼고 200원으로 거래되었다 이건 사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사례 가격을 얘기하고 자 연간 지가 상승률은 연간 지가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1 플러스 R을 쓸 건데 5%가 올랐대요. 그럼 R은 0.05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다? 1.05인데 몇 년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데 1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1년만 해주겠네요. 만약에 여기에 2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얼마로 바꿔줘야 된다? 2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1 플러스 R에 N승 여기에 매년 매년 연간 지가 상승률 매년 지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연간 매년 이렇게 나오면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준다 매년 이자가 그만큼 복,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죠 복리계산으로 했을 때자희가 2년 나오면 2승 써줘야 되는데 1년 나왔으니까 1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기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사례는 200원 이렇게 돼 있고 각각 제시된 요인,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자, 먼저 이걸 계산하면 얼마? 0.9 이렇게 할 거고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 1.1 이렇게 할 거고 얘는 1.05의 1승이죠 자, 그럼 여기에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의 1승 한번 곱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산기에다가 한번 해보죠 200 곱하기 0.9 곱하기 곱하기 1.1 곱하기 1.05 이렇게 했더니 20, 207.9가 나오네요 207.9 이거 계산하니까 207.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자 똑같은 게 답이겠죠 그래서 207.9 이렇게 나온 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 자, 가격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가격을 구해라.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자,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대상과의 면적, 사례과의 면적 이렇게 나왔으니까 면적요인 비교해야 되겠죠? 자, 비교할 때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얼마를 곱한다? 1 0 0 0분의 900, 사례 거, 대상 거. 그럼 얘는 0.9를 곱해줘야 한다는 거고 자 10% 우세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110을 써줘야 되는 것이 얘가 주어가 누군지 봐야 돼요 근데 주어가 대상은이라고 나왔어요 은는이가가 붙은 것이 이게 주어죠 자 그러면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건 얼마냐면 대상 거를 110, 사례 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 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전에 이렇게 나왔고 자사례 가격은 200원이라고 나왔고 자그 다음에 보니까 연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1 플러스 R을 쓸 건데 자, 얘가 5%니까 R은 0.05죠? 1 플러스 R은 1.05에 N승을 곱해줄 거예요. 연간 매년 이렇게 나오면 자, 근데 얘가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1승해주면 되겠네요. 3년 나오면 3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년 나오면 2승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건 뭐냐면 자, 200원 사례 가격에다가 자 계산된 사시지계면에 해당되는 요인, 주어진 요인만 곱해주면 될 거니까 자 이거 하나 1.1이죠, 1.1, 0.9, 1.05 이거 세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이 문제에서 이렇게 오답 적어주신 분들은 다음에 이런 문제까지는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좀더더 연습해 보시고 자 설명 듣고 이해됐으면. 이해됐으면 다시 한번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뭐 댓글 창이 너무 조용해. 다들 공부에 집중하시는 건가? 우리 지금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뭐 알았다, 모르겠다, 뭐저 다시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도 좀 있을 법도 한데 한 마디가 없네. 자, 일단 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어, 다시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문제였고. 잠깐 5분간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